캡틴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거나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기존에 있는 고급 프로그램을 사용하자니 사양도 무겁고 가격도 비싸고 배우기도 어려워서 부담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초보분들을 위해서 편집 프로그램 힙파우 비디오 에디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힙파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아실 수 있게끔 담아놨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편집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우 비디오 에디터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위에 파워링크라고 해가지고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요 제일 첫 번째 창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오프닝에서 봤던 창이 나오고요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방금 검색을 해서 들어간 히파우 트 홈페이지랑 지금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걸어드린 링크를 따라간 홈페이지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다르다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 똑같이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또 또 다른 페이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황하지 마시고 다운로드나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힙파우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다 보니까 혹시 헷갈릴 수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를 하기 전에 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제품에 들어가 보시면 파일 형식을 변환해주는 컨버터라든지 화면을 녹화해주는 스크린 레코드 그외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용해보실 수 있고 약식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게 더보기란과 댓글에 온라인 영상 편집기라는 링크를 또 걸어드릴 겁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올 건데요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다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프로그램들 다 약식으로 한 번씩 사용해보실 수 있으니까 경험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사용해본 것이 아니고 이 힙하우 에디터만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힙하우 비디오 에디터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편의상 힙파우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시려면 여기 무료 체험하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폴더 열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열기를 누르고 나면 설치 창이 나오고요. 시키는 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으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있으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저장이 될 거고요. 없으면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눌러서 힛파울를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이 화면은 타임라인에 클립을 올렸을 때 나와서 보여주는 뷰어창인 거고요 그 오른쪽에는 타임라인에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게 되면 태보상을 조절할 수 있는 속성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창은 모든 편집을 하게 될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은 타임라인 메뉴 창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임라인 트랙도 이 모양이 됐을 때 크기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화면도 넓혀서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렸고 그럼 이제 영상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끌어서 여기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영상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도 되고 또는 풀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컷편집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지 하는 방법은 이 인디게이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자석 모양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 분리하기라고 나올 겁니다 분리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컷이 되게 됩니다 또는 클릭을 하셔서 컨트롤 B를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를 설정을 한게 있다면 그대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돌리고 싶으시면 여기 왼쪽에 꺽쇠 모양을 누르셔도 되고 Ctrl Z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 재실행을 하시려면 Ctrl Shift Z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취소했던 걸 다시 되돌리실 수 있고요 클립을 길이를 늘릴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쭉 늘렸다가 또 이렇게 옮겼다가 또 자르고 나서 또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하고 싶으시면 휴지통 모양을 누르셔도 되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중간에 클립을 없애게 되더라도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뒤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 딱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PIP를 설명해 드릴 건데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려보면 지금 나와있는 부분이 메인 트랙입니다. 이 메인 트랙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음소거가 되고 눈 모양을 눌렀을 때는 이 영상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클립을 다시 앞으로 두고 싶으시면 이렇게 PIP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위에 올리게 되면 트랙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텍스트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끌어와서 올려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자막 트랙이 생기면서 메인 트랙 위에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막을 불러왔을 때 선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냥 화면에 대고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바로 선택이 되고요.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조절하셔도 되고 그 전에 화면에서 키웠다가 회전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되돌리려면 컨트롤 Z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글씨를 적다가 입력을 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마우스 커서가 한칸더 움직일 때마다 그전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텍스트 설정에서는 텍스트의 색깔을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불투명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사용했던 색깔들도 확인해서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자의 크기죠. 지금 내가 이렇게 키우면 은이 크기가 또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 밑에는 두께 또줄 모양 또 기울기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하실 수 있고 중간에 이 부분은 폰트입니다.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정렬 좌우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중간에는 자간격입니다.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이 부분을 이렇게 눌려주시면 그 밑에는 줄 간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과 줄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고 이 글자에 대한 불투명도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글자색과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불투명도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배경이 적용이 됩니다 힙하우에서 자막이 좀 좋은 점이 자막을 변경하게 되면 내가 넣는 글씨만큼 자막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응형 자막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텍스트 보더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선택을 하고 불투명도 100을 올리신 다음에 이 부분을 쭉 올려보게 되면 외곽선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서도 조절한 것처럼 여기서도 수치를 내가 입력해서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회전도 여기서 이렇게 회전한 것처럼 여기서도 회전이나 각도를 적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다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만 되돌아가고 싶으시면 Ctrl Z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재실행하시려면 Ctrl Shift Z 눌러주시면 실행 취소했던 걸 다시 재실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막도 한번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은 영상과 영상 사이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화면을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끝에서 두번째 화면 전환을 눌러서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하시면 끌어서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디졸브 효과가 뭐가 들어가는지볼수 있고 몇 초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운을 받아서 클릭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그대로 다시 올리면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트랜지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트랜지션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디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도 올러와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효과음이라든지 음악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한번 불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된 가 상태에서 역시나 플러스를 눌러도 되고 잡고 끌어와도 서 됩니다 그러면 또 오디오 트랙이 추가가 되면서 오디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디오를 클릭을 해보시면 오디오에 대한 속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늘리게 되면 오디오를 얼만큼 빠르게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시간을 몇 초로 할 건지 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같은 경우에는 소리에 들어가셔서 볼륨을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진는 9배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점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페이드 인 페이드 업, 서서히 나오겠다가 서서히 없어지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역시나 해설정을 누르게 되면 완전히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비디오 자체에서 오디오를 또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 있는 오디오도 세부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오디오 분리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서 또 여기서 또 디테일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이 화면에 대한 조정 속성들을 하나씩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이 화면에 대한 속성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눈금으로 뭔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화면을 따닥 더블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잡고 이렇게 회전을 하셔도 되고 점선 부분을 잡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하실 수 있는 거고요. 불투명도 조절하고 회전 그리고 그 밑에 미러링 좌우 반전 위아래 반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치도 그냥 이렇게 맞춰도 되지만 디테일하게 숫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영상이 떨림이 많을 때손 떨림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작게 했을 때 검은색이 싫다 하실 때이 밑에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가우시안을 나타나게 한다든지 또는 이미지를 넣어서 이런 이미지에다가 나타나게 한다든지 또는 가지고 있는 걸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색상 단색 배경을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PIP 할 때도 똑같이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여기서 해제하고 싶으시면 재설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속도 부분도 아까랑 똑같이 일정 속도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이 영상에 대한 속도인 겁니다. 영상을 빠르게 하겠다 느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조정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색보정입니다.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밝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게끔 하실 수 있고 소리는 비디오에 대한 소리를 조절하실 수 있고 세부상도 이 클립이 어떤 비율이 있고 어떤 프레임에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 부분에서 스피드 램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재생을 해봤을 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스피드 램핑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넣게 된다면 영상이 여기에 맞춘 이 그래프의 속도에 맞게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램핑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를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빼기를 누르게 되면 점이 또 빠지고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해서 마음대로 만드실 수도 있고 여기 짜여진 것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하셔도 되지만 지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만드셔도 됩니다 오디오 속도도 마찬가지로 스피드램핑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디오도 이렇게 빠르게 나왔다가 천천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램핑을 없애고 싶으시면 물을 눌러주시면 다시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화면에 대한 이런 속성들까지 다 알려드렸고 이제 색보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보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필터 보이시죠? 필터를 눌러보게되면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필터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실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싶으시면 끌어서 이렇게클립에 올려주시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조정에 들어가서 따로 또 필터에 대한 색보정을 추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거의 다 알려드렸고 이제 힙하우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른 추가 기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타임라인 메뉴 상에 보시면 자르기 버튼 보이시죠? 자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크롭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비율을 조절해 가지고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자르기를 한 부분만 재생이 돼서 볼수 있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만 나가게 그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쇼츠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9대 16의 비율로 이런 식으로 비율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조선을 꺼버리면 이런 화면을 중심을 맞출 때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키고 사용하시면 자막 같은 경우에도 중간이 어딘지 또 밑에서 올릴 때도 얼만큼 나올지 중심선을 활용해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 기능은 여기 보시면 정지 하면 추가라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장면 이 장면을 멈췄다가 다시 나오게 하고 싶다거나 썸네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정지 하면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저절로 이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힙하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표정 출력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파일 이름을 정하시고 저장 위치, 비디오 형식, 해상도, 프레임 속도 다 정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힙하우 비디오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힙하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1개월 1년 평생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평생 라이선스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힙하우는 초보자들 딱 오늘 설명 영상 보신 것처럼 이 기능만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더이상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라이선스는 비록 그 다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는 되진 않지만 이 1점 버전 이 버전은 평생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필요하다 싶으시면 사용해볼 만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고급진 편집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성비 좋고 가볍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검색을 해서 들어간 힙파우 홈페이지랑 지금 제가 더보기랑과 댓글에 걸어드린 링크를 따라간 홈페이지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가 다르다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